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 Q&A 시간인데요 저번시간 제일리님의 질문을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두번째 질문은 승마살 없애는 방법이에요 골반이 틀어져서 그런지 말랐을 때도 사진을 보면 양쪽 다리가 바깥살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너무 보기가 싫은데 이건 마사지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없애고 싶은데 답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선생님의 골반 교정되는 스트레칭 영상을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마살, 승마살이 마살 골반 교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부위인가요? 아니면 사이드 자세에서 레그 리프트 같은 외장근 강화 운동을 해줘야 사라질까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승마살이 골반 밑에 튀어나온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바깥쪽으로 약간. 그래서 승마살이 있으신 분들은 힙딥이라고 하죠. 그래서 골반이 약간 이렇게 들어간 부분, 그래서 허리가 약간 길어 보이는 체형을 같이 가지게 되는데요. 어, 레그 리프트 같은 동작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만약 그 동작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교정되고 그쪽에 있는 근육들을 정확하게 잘 쓰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시게 되려면 겉에 있는 근육 뿐만 아니라 안쪽에 골반을 잡고 있는 근육들을 잡아다가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를 끌어 당겨 가지고 이 전체의 고관절, 고관절 부분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얘네 부분들이 속근육들이 못 잡아 주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지면서 관절이 옆으로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어, 걷거나 어떤 일상생활 할 때도 쓰이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약간 뚱뚱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른 거랑 상관이 없어요. 말르면그 부분도 같이 말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관절이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방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이 교정이 되고 안쪽 근육도를 단단하게 잡아 줄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속 근육도를 잡아 주지 못하고 무리하게 아까 말씀하신 외전근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해주다 보면 은더그 불균형이 심해지고 더 근육들이 울퉁불퉁해지고 또 과도하게 너무 많이 쓰는 근육들이 생기기 때문에 체형이 점점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Q&A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질문에 답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보면 약간 답정너같이 답을 자꾸 정해주기를 바라는데 답을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필요한 운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만나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일단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단계별로 달라요 그게 1순위에서는 이 솔루션을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 2순위 2단계 의 솔루션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또 해결이 되면 3단계 4단계 이런식으로 몸이 빌트업 되면서 단계적으로 계속 운동을 해 가지고 이 모든 어떤 관절이나 움직임들을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게 안되고 그냥 단순히 어떤 동작 1동작만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동작을 했을 때 처음에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효과를 보실 수 없, 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의 어떤 고민들을 제가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그 전에 가르쳐, 들지 못했던 설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운동 영상들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운동 영상들을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길게 제작하는 영상들도 있겠지만 한 가지 동작을 분석해가지고 그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좋아질 진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 좀더 깊게 깊게 깊이 있는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레그 리프트 운동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 부분을 잘못하면 도움이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레그 리프트를 어떻게 도움이 되게끔 운동을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호흡하고 연결해서 호흡에, 호흡에, 호흡을 호흡 하게 되면 골반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을 세팅을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 수축을 하면서 바깥쪽에 있는 외전근까지그 연결선 상으로 커넥션을 시켜 가지고 동작 을 같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 이게 오랫동안 이 골반 이 틀어진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운동을 한번 했다고 해서 효과를 보긴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운동을 해주면 어느 순간 이 부분이 교정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정도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많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운동이 쓰이고 이렇게 습관화가 되면서 자동화가 되며 근육 움직임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은그 다음부터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살이 찌지 않고 잘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질문이 또 있으셨어요. 발목살, 어, 제가 발목뼈가 두꺼운 편인데 늘 전신 사진을 보면 발목에 살이 많아서 종아리에서부터 발목까지 일자같이 돼 보여요. 다리도 잘 붙는 편이어서 요즘 들어서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요. 해주면 말캉말캉 붓기가 빠졌다가 조금만 서 있어도 종아리가 너무 붙네요. 발목의 지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요. 운동이. 그리고 웨이트가 이제 많이 나가면 웨이트 때문에 더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왜 운동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운동을 많이 하면 또 부어. 운동을 안 해도 또 부어요. 왜냐하면 발목 자체가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중립인 상태가 아니고 내반이나 외반 되거나 아니면 옆으로 꺾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굴곡신전의 움직임이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어 계속 관절들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부어요 그쵸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웨이트 같은게 무겁고 계속 하중을 받고 움직임이 없어도 부어요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걔를 지속적인 효과를 이루어지게 하려면 근력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를 평소에도 잡아줄 수 있는 지구력이 있는 근력운동을 하셔야지 몸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다. 몸은 움직이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근막이안이나 마사지나 어 스트레칭이 도움을 줄수 있는 거지 그걸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완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처음에는 조금 걸릴 수 있죠 이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스트레칭도 마찬가지 효과 보려면 나중에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그 시간들이 줄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어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 근력 운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근육 경직이나 뭐 어떤 부담들은 다시 근막 이완이나 스트레칭으로 조금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가지고 운동을 하셔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어~ 어떤 정렬도 맞춰지고 틀어졌던 부분들도 마저 들어가면 발목에 있는 지방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깊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들을 믿고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Q&A는 여기까지. 안녕!